안녕하세요. 오늘 여경이하고 전주를 가는 날인데 날씨가 비가 온다 그러네요. 조금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여경이를 만났습니다. 어? 바꿨어? 뭐야 뭐야? 아이폰 10이야? 기분이 어떤가요? <웃음> 사좀해주세요 <인사> <웃음> 저희 도착했습니다. 한산한 전주역의 풍경. 저희가 버스를 타가지고 지금 상태가 <웃음> 이상해졌어요. 멀리서 찍어야 돼, 뭐야? 너무 현실적이다. 여기 막 길을, 길을 개척하는 거야? 에어비앤비가 이런 곳에 있어? 여기가 무섭지 않니? 좀 무섭지 않니? 이 밤에 못, 못 나오겠다 야요거 이거 아니야?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예쁘다. 어디를 들어가? 이게 대문이야? 아 그렇게 되어있는거야? 여기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 또 있어? 저기 옆에 아아 우와 음. 어 따뜻해 어? 아니 따란 따 야 왜? 대박 이 예쁘다 진 대박 이다나이타갬성성하그렇지 아! 자 치지 마세요 야 이거봐 이래서 사람들이 뭐해 먹잖아 오 예쁘다 <웃음> 야, <웃음> 약간 한옥집 같다, 그렇지 한옥집 같고,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침대는 이렇게 겨울이라서좀 우풍이 새벽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화장실인데 깔끔하죠? 요으로 돼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은 저희의 인스타 감성이 가득한 부엌입니다 음~~ 진짜 예쁘다 여기 이렇게 하도뭐 여기 눈 내리면 더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창문에 아따 또 여경이 또 이거 아, 찍겠다고 나... 또야 아. 잠깐만 그 카메라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어 그렇지 당연히 <웃음> 인스타 갬성도 찍고 싶어서 여경이 난리 났습니다 아휴 뭐떻게 되게... 빨기 바나나 스크래요? 그래? 빨기가 제일 겨울에 그거니까 저희는 수플레이 내일 먹으려고요 딸기랑 먹게요 네오도 갔다 다니셨 인스타 또.. 아또 인스타 여경이가 또있으셔갖고요 여기 딱.. 여기 아이 띄워드릴게요 여기 네. 야봐반찬 많이 나와서 좋다 다 먹으라 당기지 말고 우리 저녁은 저희는 이제 막걸리를 먹을 거예요 음, 이렇게 비비면서, 어 음. 음, 맛있겠다. 열심히 비비는 여경 씨. 있겠다 이것도 거야메랑 맛있지. 음. <웃음> 우린 어쩔 수 없다. 아니면 팀이 더막힘차다이다 1년 365일 먹었었어 네, 맛있어? 맛있어? 음 여기 꽁허 흡입이 많이 밥 먹지 임바도네 맛있어 근데 약간 매워 어. 너더 달라고 했잖아 좀 매워 맵지? 저희가 밥 먹은 곳은 하수경의 감만솥비빔밥입니다 여기 맛 있어요. 네, 저희 밥을 다먹어서이제 카페로 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카페가 카페로 되게 많 카페로 카이로카페이카페 너무 또 배불러가지고 지금 카페 왔습니다. 어, 진짜. 카페 포장했습니다. 보여주세요. 뭐 저희 이걸로 파기할 거예요. 저희가 기, 아주 귀여운 곰돌이 초를 또 샀거든요. 오, 더 예뻐졌어. 음. 더 예뻐진 저희 숙소입니다. 진짜 예쁘다. 흑임제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해주셨네요 사장님이. 진짜? 아이고 귀여라. 워 여경이는 지금 열차 준비해요. <웃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어, 이거 거울까지 옮겨가면서 아주 열차. 아 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좀 촬영 좀 해보려고요. <웃음> 괜히 내가 보일러 키고 한게 아니야. 자 어디 포즈 좀 잡아봤어요. 필름 카메라로 찍어줘. 알았어, 알았어. 아주 음에들어요핸드폰 핸드폰 아, 드좀 핸드폰 괜찮아요? 응. 음. 만매요 이건 옆에 사진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웃음> 아! 다음 뽑으 뭐시죠? 다음 거 몰라요. 이거 진짜 이게 뭔데? 이거 뭐야? 힘들어, 얘들아. <웃음> 이렇게 <웃음> 세상에. <웃음> 네, 저희는 피자 가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피자입니다. 저희는 또 여러분 먹으러 들어갑니다. 계속 먹어요. 네, 한 시간에 한 번씩 배를 아주. 지치지 않게 해주죠. 문 잠도가 들어오러 왔는데 그냥 나갈 일 없으니까. <웃음> 그래 알았어. 지금은 여경이한테 사진을 보내주고 있어요. <웃음> 콜라를 지금 <웃음> 컵을 결정하고 있어. 응. 아니 왜 <웃음> 컵? 물찍기 위해서 저희는 네. 아주 그냥 음. 힘듭니다, 여러분. 물질 없어야죠. 네. 여기는 페페론이랑 감자튀김 이렇게. 반반이 돼있습니다. 전주까지 와서 피자를 먹을 줄 몰랐는데. 네. 맥주는 저희가 술쓰여가지고 둘 다. 캔맥주. 아, 아, 아, 아, 진짜 겁나 작은 거 샀어. 이게 아, 작은 아. 콜라인데. 오마이갓. 네. 음! Oh <웃음>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사이즈 딱 적당한 것 같아. 네 이렇게 귀엽습니다. 연보라색 캔들입니다. 저희의 이귀염이를 이제 픽하겠습니다. 어디에 꽂을까? 앞에다가? 좀 가운데로? 잘 보이게 해줘. 아 그럼 앞으로 음. 사진에 어쨌든 나와야 되지. 어 그래? 살포시 올려놨어요. 네. 세게 해, 세게. 그망 같으면 안 돼. 너불못 붙인다. 아휴. 좋아. 됐어 됐어.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희정이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수숨 들고요. 네. 수음 었어요나불좀 음. 꺼주세요. 잠시만요. 아, 불도 꺼드려야 돼요? <웃음> 네. 간다? <한다. 웃음> 응. 이 맥주를 과연 다 마실 수 있을 것인가? 콜라빠라 <웃음> <웃음> 네. 어이 상쾌한 소리. a s m 이거 빨리 감기한 거 아니었어? <웃음> 짠! <웃음> 야, 고생했다. <웃음> 음. 아우, 아주 신년부터 우리 빡세게 진짜 돌아다녔. 맛있어요? <웃음> 너무 맛있어. 자, <웃음> 이제 식은, 시금 <식은> 피자를 먹어볼게요. 예, <웃음> 잠깐, 거기다 넣어볼까? 냉장고에? 아. 영롱하쥬? 아, 나는 유튜브에 기분이 안 좋네. 안 보여줬는데. 음, 음. 맛있어. 응. 바서좋다빠이 음. 맛있다. 음. 음. 음. 오늘의 대망의 주인공 케이크님. 딸기 생크림 케이크. 지금 맥주를 하도 먹어서 맥주맛이 는데요 위가 <웃음> 왜 <미각을> 이랬어요? <잃었어요>. 어우 <웃음> 츄 야, 맛있어 대박 나 원래 생크림 안 좋아하는데 아, 그래? 응 아, 이제 넣어보자, 이제 <웃음> 맛있네, 내일 커피 먹으면 맛있겠다 그 스탑 응. 맛있다 응. 인정 아, 이거 뭐 이렇게 흘렸다 미안해요. 손이 떨려요. 그냥 하찔하다가 음. 이제 저희는 씻고 누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오늘 하루가 길었다. 그이 여경아? 오늘 하루도 열심히 보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안녕. 저희어 볼게요. 안녕. 야, 우리 썸네일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원래 나가? 어. <웃음> 여기 어디? 광주. 아주 느렸습니다.